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은 박수권 돌파 검색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이제 우리가 이 박수권 돌파라고 했을 때이 검색식을 만들 어떻게 만들까? 뭐 단순하게 뭐 생각하면 상당히 뭐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만 어,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대화 내용이나 이런 언어들을 컴퓨터 언어로 바꾸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 실질적으로 이제 가장 헤매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박수권 돌파인데요. 어,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박수권 돌파에 대한 부분은 이제 신고가를 제외한 박수권 돌파죠. 하지만 이제 컴퓨터가 인식을 하는 것은 어, 신고가를 가는 종목권도 어, 우리가 신고가로 보는 거고, 박수권 돌파도 신고가로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신고가와 박수권 돌파에 대한 부분을 나눠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 우리가 이제 신고가 라는 것은 검색식의 어, 다이렉트로 있는 부분이지만 문제는 이 박수권 돌파 라는 것은 어, 이 검색식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박수권 돌파는 결국에는 우리가 응용을 해서 만들어 내야 된다는 건데 자 한번 같이 보면서 한번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이제 이 검색식을 여러 가지로 응용을 하면서 많이 한번 만들어 놨던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 우선적으로 이제 시세분석 칸으로 한번 들어가서 보면 여기 이제 쭉 나옵니다 뭐 가격 조건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밑에 보면 이제 신고가라는 게 나오고 52주 최고가라는 것도 나오는데 어, 52주 최고가라는 것은 말 52주 최고가에 대한 부분에서 계산을 하는 방법이고요 연중 최고가에 대한 부분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죠 근데 그 오늘 배워볼 건 이제 신고가라는 건데 자 우리가 만약에 어 60봉 중에 신고가를 찾아보자 그러면 이 60봉 중 신고가를 추가해서 검색을 하면 자 60봉 중에 있는 신고가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박수권을 돌파해서 넘어가는 종목이 아니라 추세적으로 넘어가는 종목들도 다 검색을 해냅니다. 그럼, 오늘 신고가를 60봉 중에 신고가가 고 있는 종목이 총 140개가 뜨는데요. 아, 이런 식으로, 어, 우리가 이 박수권 돌파랑은 거리가 있는 거죠. 우리가 박수권 돌파라고 했을 때, 자, 뒤에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요 날이 이제 발견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도 발견이 되는 거죠. 어, 하지만 이제 신고가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요 날까지 이제 공통적으로 이종목개 계속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응용을 조금 한번 해봐야 되는데, 자, 일단은 1봉 전으로 한번 바꿔봅니다. 60봉에 대한 부분을 1봉 전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어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만들죠. 오늘에 대한 봉이니까 0봉으로 또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1봉 전에 대한 부분이니까, 어 이제 61봉으로 이제 고쳐야겠죠. 어 그럼 이렇게 바꾸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봐야 되는 것이, 자, 어,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음, 지금 1봉 전에 이제 60봉이니까 이것을 n o 라는 개념을 입힙니다 어, 이 말은 뭐냐 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언어를 컴퓨터를 바꾸는 거예요 컴퓨터가 인식을 할때 어제까지는 고가가 60봉 중에 신고가 아니고 대신에 오늘 0봉이니까 오늘이죠 오늘 고가가 61봉에 대한 신고가를 갖던 종목을 찾아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고가를 간 놈들 중에서 어제까지 신고가 간 놈은 빼돌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검색을 하면 이제 오늘 신고가를 간 종목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61이라고 해서 다시 한번 봤을 때자 앞서 있던 고점에 대한 부분 자체를 오늘 장중에 고가가 돌파했던 종목을 찾아내는 방식이 바로 앞서 봤던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을 기간을 뭐 240봉으로 한다든지 또는 30봉으로 또는 뭐 120봉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 수식을 통해서 숫자만 변경시키시면 충분히 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될수 있습니다. 어, 우리가 생각보다 까다로운 것이 박수권 돌파인데요. 어, 이걸 활용해서 많은 여러분들이 어, 방식으로 응용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